네 다섯번째 입니다 It occurred to t r e s d e y that he had repeated on all Spanish saying the c u a r a t e r s occurred to 하면은 어떠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말인데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it이 가져오고 대신 t 주하니까데디아가 떠올랐다 라는 표현이에요 It occurred to 누구누구 that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He had repeated 반복했었던 아까 그스페인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왜안 했냐 했더니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An old Spanish saying 즉옛 속담을 얘기한다 saying 이라는 건옛 Spanish 어로 된 속담 스페인 속담을 반복했었다는 거지 자 여기 과거니까 여기는 대과거 c a r d r 얘기 아까 Captain c a r d e r 했잖아요 그러니까 Captain c a r d 가이 여자한테 아이기 Trisdale 되게 스페인어 잘 하던데 본투사랑 같아, 네이티브 스피커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니까 이제 그게 떠올랐던 거야. 그 사람 카르더 선정한, 캡틴한테 얘기했던 거죠. 계속. He had heard it from somewhere by chance and then it, then said it later. 자, he had heard it 들었어, 그것을. 그니까 여기서 he는, s a e d 8 어디선가 들었어, 우연히, by chance, 우연히 듣고서, and then, 그리고는, 그리고서 그것을 나중에 했단 얘기죠. 자 여기 근사 구문이네요. pretending,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as he pretended 이런식인데 마치 예, 자기가 똑똑하다고 영리하듯이, 영리하다고 그 가장하면서 이런거지 pretend to, 그냥, 뭐뭐 인체 하면서, 예, 똑똑한 척 하면서 이런거죠. pretend to be smart, 똑똑한 척 하면서니까 여기는 i n g 예요 음. 그랬더니 아 잘하는 줄안 거죠. 페어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 exaggerate 하기 좋아하는 사람 즉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했는데 전달할 때는 뭐더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native speaker란 말도 했겠지만 exaggerate, 예, 되게 막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분명히 이랬으면 틀림 없다. 예, 이거 반드시 선술령입니다. Overestimate. 어, 과대평가다요. o v e 는 넘어서, estimate는 평가다야 근데 너무 평가하는 거니까 과대평가했으면 틀렸다. 실세일이 어밀가리 능력을 무슨 능력? 스페인어 실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아마 과대평가했으면 틀렸다. 하지만 왜 하지만이야? 그녀의 칭찬이 너무나 달콤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주는 게 너무 우쭐한 거죠. 너무 달콤해서 그날 말할 수 없었다. 근나 tell her, 그녀에게. 뭘 말할 수 없어요? Yeah. The truth. The truth가 의미하는 게 뭐죠? 자기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말할 수 없었다. 여기도 so that could은 아시니까, to, t 로 바꿀 수 있어. Her praise too sweet to tell. 예. Yeah.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 he가 있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미상해 줘. for him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녀의 칭찬이 달콤한 거잖아. For him 음, 진실을 말하는 건 그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건. 그러니까 for him 그래서 the h e r p a s e w a s to just wait for him t o t e l l h e r t h e t r u t h 이렇게 해야, 하면 문장 전환이 되는 거죠 자, 내용도 전개, 내용 전개도 음, 인지하면서 가세요.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u 사실을 말할 수 u 었어 그러니까 그 l j u s t l e t h e r c o n t i n u e 예, 동사, 목적어, 목적보, 레슨, 렐렐레, 과거지만 예,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사역 동사 중에 허용하다라는 의미야 그녀가 계속 믿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뭘 믿어? 믿어? 예, 대절, 주어, 동사예요 뭘 믿어? Fluent speaker of Spanish 시, 실제로는 아닌데 유창한 스페니시를 하는 사람 스페니시를 아주 잘하는 사람 fluent 는 유창한 형용사가 되야돼요 뒤에 스피커가 있으니까 he was 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he spoke Spanish fluently 네, 여기 뒤에 fluently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고 계속 믿도록 음. 그냥 내버려뒀다 라는 얘기죠 how glad How shy, how nervous she was when he proposed 자, propose 먼저 청혼하는거죠 청혼했을 때 예, 여기서 끊기고요 이게 다 How glad she was 주어사 감탄문이에요 How shy she was, how nervous she was를 연결한거 청혼했을 때 그녀는 얼마나 기뻐했고 부끄러워했고 얼마나 긴장했었던지 How surprised she seemed 얼마나 또 놀라보였던지 그 애가 무릎을 꿇었죠 청혼하면서. 그녀 앞에서 무릎 꿇었을때 얼마나 놀라 보였던지. 딱간단만 He could have sworn, swear의 pp에요. swear, swore, swore, swear. swear, swear, swear. Yes. 맹세하다라는 소리인데, 맹세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맹세할 수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는 맹세할 수 있었고 지금도 맹세할 수 있어요 뭐를? 데디아라고 swear that 하면은 데디아를 맹세한다는 얘기인데요 could have p P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죠 the look 표정이 명사니까 그녀의 표정이 아, 그녀 눈에 있는 그 표정이 yes를 의미했다는 거니까 그러 청원을 했을 때 받아들였다고 지금도 맹세할 수 있어 그래 꼬여졌다이 얘기잖아요 하지만 she avoided 피했다 뭘 Direct response 즉답, 응, 즉각하는 답. And Charlie said. 그리고 부끄럽게 수줍어하며 말했다. I will, I will send you. 보낼게요. My answer 사용식입니다. 간목 직목 알죠?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당신에게 내 답변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7세일은자 이쪽으로 이어지면. 행복하게 허용했다. 이 짧은 지연. 오늘 답해도 될걸 내일 음. 하겠다는 얘기인데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지연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길지 않으니까 이 짧은 지연, 지체를 그냥 음.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네. like a confident victor, 아주 자신감에 찬 승리처럼, 음, 승리자처럼 이 짧은 딜레이를 아주 행복하게 허락했다,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스라고할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끔찍한 기억, 그날 밤 끔찍한 기억은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칭찬해줬고 그냥 내버려 뒀고 그녀는 허락하는 눈빛이었고 her p r a s e 는 음, 이거 아까 그거죠 네, for him to tell her the truth 알아두고요 예전에 칭찬을 받던 자신에 대해서 회상하는 건데 The worst memory 가 떠올랐어요. worst moment 이라고 했던 것, 순간. 청했던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음, 너무 괴로워. 나중에 결과를 알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지, 그지? 결과를 알고 났을 때, 이,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하게 된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스페인어를 정말 잘한다고 믿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 너무 어리석은 건데, 여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예, 그래서, 요 여기 내용 여기 내용이 쭉 이제 전개되는 거를 정리 잘 해둘 것.